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여기 문경 바로 밑에 있는 경북 구미에서 어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쌀농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하더라도 플러스 뭐 15%에서 왔다 갔다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그러면좀 일은 많고 힘은 들지만 어 그래도 밭작물을 해야지 만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농사 좀 줄이고 밭농사를 지금 계속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크레터가 네 대나 들어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 일하는 속도를 최대한 높여 주려고 하면 이 바구니에 담은 양파를 먼거리를 이동시키려 하면 날씨가 더워서 지쳐서 일을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까이 가까이 계속 밀어 주게 되면 일 능률 속도가 훨씬 엄청 빨라집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같이 이렇게 몇만평을 하게 되면 뭐 앞에 인건비 좀 줄이려고 하다가 비 맞아버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사람 많이 돼서 속전속결로 이렇게 했죠 중간에 너무 밀식이 돼 있어버리면 중간에 있는 모종들이 조금 작게 되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똑같이 모를 키우기 위해서 중간에 한뼘 정도 이렇게 20cm 를 띄우고 네줄네줄 네줄 하면 이두 줄은 바깥쪽에 양분을 빨수 있고 요, 요쪽 두 줄도 안쪽에 간격을 여기 두면 여기 이제 비료도 있고 영양분이 들어 있겠죠 저희는 보면 아까 모종 키울 때 처럼 중간에 20cm 를 띄웠었죠 그죠 20cm 띄웠었을 때 중간에다가도 그 비닐 피복 할 때도 주문을 그렇게 20cm 띄웁니다 그렇게 하면 통풍도 잘 되고 그 다음 나중에 그 양파를 심기 전에 그 20cm 띄운 자리에다가 어 삽으로 흙을 조금씩 조금씩 한 1m 50cm 마다 먼저 비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양파를 심기 전에 그 다음에 양파를 심게 되면 어봄 돼서 이제 부직포를 안 씌우게 되면 잎이 말라 들어가죠 그러면 흙을 안 올려놓으면 펄럭여서 안에 들어가는 양파들이 많아서 그 손으로 다빼 올려야 되는 작업을 또한번더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 비닐을 피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흙을 올려도 지금 벌써 물을 한번 주고 나니까 다 굳어있죠 네. 바람이 불어도 펄럭이질 않습니다 한 1m50이나 한 2m 정도에 한 삽씩 이렇게 놔주면 흙무게로 눌려지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그 자리에, 어, 한 4월, 한 중순 정도? 4월 초나 중순 정도 양파가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할 때쯤 되면, 어, 비닐을 중간에 찢어주셔도 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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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전거 바퀴처럼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굴리면 그 톱날 어, 이제 가뭄이 들면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더라도 이 비닐 속 안에 물이 잘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사용해가지고 쌍골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한번 굴려주게 되면 이 무게 때문에 중간에가 이렇게 홈이 온폭 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기지를 해주면 평평한 데서 중간에가 이렇게 꺼집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물을 줬었을 때 물들이 찢어진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와... 네, 그러면 어이 비닐한 두둑 안에 수분 공급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할 때 한쪽 편 반반 잘리게 돼 있죠 이렇게 오 당기면 그냥 다다다닥 이렇게 그냥 쫙 찢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오 그냥 당겨내면 양쪽에서 남자든 여자든 비닐 걷는 작업을 아무나 다할수 있습니다 박스 뜯을 때다르락 뜯어지죠 이게 번징을 내놓으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냅두면 중간에 무게 때문에 눌려져서 중간 사이로 물도 들어가고 나중에 비닐 벗길 때 순쳐내고 난 다음에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그대로 중간으로 쭉쭉 찢어집니다. 방법은 뭐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시면 나중에 이제 풀 문제 때문에 풀이 많으신 분들은 내 밭에 풀이 좀 많이 난다 싶으신 분들은 자전거 바퀴 굴리는 게 나을 거고요. 관리, 굴린 다음에 관리기로 덮어 놓고 난 다음에 그 구멍 사이로 풀이 흙이 올려가 있으니까 들어올라 오겠죠. 그리고 내가 풀이 별로 없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중간에 쭉 찢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콜로로 물을 주고 비가 왔었을 때 여기 바깥쪽 두 줄은 놀고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빨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뿌리가 뻗어 있거든요 안쪽 중간 사이즈가 조금 작아집니다 순을 잘라 놓고 난 다음에 수확하기 딱그 상황에서 양파를 보면 가쪽두줄 사이즈는 좀 크고 중간 사이즈들이 좀 작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20cm 를 띄우면 사이즈도 균일하게 되고 중간에 잘라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은 충분한 물을 먹게 되면 은또 성장을 같이 할수 있는 거죠 농장 앞에 양파 심었던 자리인데 어, 찰기가 좀 많고 배수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어, 여기 하천 또랑 바로 옆이거든요 예전에 지금 도로가 있지만 여기 하천 자리여서 이렇게 땅을 파서 밑에를 파보면 모래가 나옵니다 배수가 잘 되게 하려면 밑에 밑바닥도 한 번씩 이렇게 찍어서 공기층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이 잘 내려가게끔 그런 다음에 어 모래랑 찰흙이랑 섞인 저흙을 위에다가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밭들은 4대공사 끝나고 제가 농사짓는 밭의 90%는 이 작업을 다한 밭들입니다 밭은 무조건 밭, 노는 논이거든요 그래서 4대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한 2m 정도 깊이의 모래를 퍼올려서 돌이 많이 없으면 같이 위에 원래 그 있던 흙이랑 섞어줬죠 섞고 그 다음에 도자를 그레이다를 불러가지고 앞앞맨 앞쪽과 뒤에 배수구 쪽 이쪽 높이를 한 60에서 한 70cm 정도 차이 날 정도의 경사를 다 만듭니다 우리가 경사를 항상 이렇게 잡아 놓지만 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땐 표시가 안 나는데 레벨 측정기로 찍어보면 이 높낮이 차이가 굴곡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그리고 평탄 작업을 해서 경사를 그대로 쫙 수평으로 맞춰주면 아무리 많은 집중호우가 내려도 밭에 물 고이는 곳이 없게끔 이 많은 이큰 면적에 몇 천평이 되는 밭에 어, 중간중간 이렇게 물이 고여서 수확량이 줄어들면 어, 장비대가 몇 백만원 들어가지만 올해처럼 양파 시세 좋을 때는 그 수확량을 한 천만원 이상은 플러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망을 따라놓으면 뭐 100mm, 200mm 비가 오고 그 다음날 가면 골고랑에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뒤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뿌리가 물에 잠겨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줘야 되거든요 뭐 아무리 농사 잘지놓고 하더라도 비 많이 와서 그냥 물 고여 버리면 노랗게 그냥 망하기 시작하죠 예 네, 그거를 그 최고 포인트로 하셔야 될 겁니다 어, 올해처럼 이런 시세는 없겠지만 양파 시세가 13,000원에서 15,000원 시세만 왔다갔다 해주더라도 이모작 쌀농사 평균 남아봐야 어, 이모작 하는 거 같은 경우는 3,000원이 안 남거든요 2,500원은 2,000원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죠그 평당 그두 망을 만들어내면 만원만 간다 하더라도 그 2,000원은 손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Here we go.